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차트 분석으로 다시 한번 어, 찾아봤는데 파운드 캐디안 달러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운드 캐디안 달러 같은 경우는 저번주에 아주 좋은 셋업이 나왔어요 자 4시간 차트에서 어, 이렇게 파란색깔 트렌드라인을 이용을 하고 위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서포트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 그쵸? 그렇죠? 서포트가 네번 유지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으로 우리가 레지센스로 생각을 했던 이 부분, 그쵸? 그렇죠? 이 부분을 가격이 뚫고 서포트로 찾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제가 그룹 어, 채팅에다가 바로 세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서포트 리테스트에서 만약에 거래를 했다면은, 어, 이제 100핍 정도, 첫 번째 레진스 약 100핍 정도의 거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무스는 한 30핍 정도였기 때문에, 어, 1대 한3 정도 아주 좋은 거래였죠. 자, 보시면은 또 파운드 뉴스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어,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도 이용 가능하고요이 파란 색깔 트렌드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 서포트를 찾을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바운스, 리테스트 바운스를 계속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포트 찾을 때마다 파운드 캐나디언 달러 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달러에 한번 봐볼게요. 자, 데일리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좀더 깨끗하게 가서 111.5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1.5, 아좀 높네. 그러면 한 25. 네, 자 111.25로 가니까 자 확실히 보이죠. 자 이렇게 파란색깔 트렌드 라인을 뚫은 모습, 뚫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금 검은색깔 그쵸 그렇죠? 레지신스 위로 밑에 있다가 격이이레지신스 밑에 있다가 지금 현재 레지신스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111.250 111.25 위에서 지금 가격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봐도 서포트가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트렌드라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면은 아주 좋은 세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3루스는 어, 약 111.10 어, 정도가 되겠고요 저의 타겟은, 이제,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서, A, B를 이용을 하면은, 저의 타겟은, 마이너스 27레벨.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대 3.5 정도의 괜찮은 셋업이고요 어, 만약에 이것이 실패가 된다. 자, 우리, 우리가 이제 스탑을 맞고, 가격이 111.25 이 밑으로, 어, 밑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이것을, 어,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또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볼수 있겠죠. 자, 달러엔 같은 경우는 현재 111.25 레벨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트렌드란을 따라서. 자, 파운드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파운드엔 데일리시, 어, 데일리시, 데, 어, 데일리 배열시 채널 안에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트렌드라인, 즉 레지센스 리테스트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27% 138레벨 정도까지 이제 움직임을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 어, 근데 이제 언제 거래를 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143 밑으로 내려왔을 때 했죠 143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래를 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왼쪽을 보았을 때 현재 이 레벨이 아주 중요한 어, 레지스 서포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은 143 밑에서 아시겠죠?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일리 리테스트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제가 말을 할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 143 서포트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145정도 아니면 많이 올라가면 146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매도를 하는 것은 주의를 해, 어, 하셔야 합니다. 괜히 어, 쓸데없이 여기서 일찍 진입을 했다가 불필요한 어, 드로우다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자 그리고 유로달러입니다. 유로달러.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했던게 어, 여기서 여기까지 약1 1아1 1.6에서 1.16에서 1.15까지 이제 100핍 정도의 움직임을 예상했는데 어좀 짧게 약 70핍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역으로 올라간 모습을 어 좀볼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어 왼쪽에서 가져왔죠. 자 여기 움직임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 한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데일리 차트를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트렌드를 만든 것을 또볼수 있죠. 포인트 A, 포인트 B 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내시안 차트에서 현재 이러한 어, 반응이 보이고 지금 이 캔들이 어, 이내시안 캔들이 베일식 캔들로 만약에 닫히게 된다면은 여기서 거부 반응을 이제 인정을 하고 스탑 수는 이 정도, 타겟은 이제 1.15까지.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5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는 어, 이 파란 색깔 트렌드라인 혹은 1.166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쇼 포지션을 어,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로엔 상당히 비슷하죠. 어뭐 유로달러랑 상당히 비슷한 셋업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션 차트에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 트렌드라인이 부서졌을 때그 전까지는 가격이, 가격이 계속해서 이 파란 색깔 트렌드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깔 트렌드랑 밑으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풀백,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깔 트렌드랑 위에서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상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어,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파운드 달러 한번 봐 볼게요.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데일리 트렌드라인 이것을 색깔을 좀 바꿔서 보면은 데일리 검은색 깔 트렌드라인 밑으로 가격이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파란색깔 계속해서 이제 베어리 시 트렌드라인 이것은 뭐 채널로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것은 가격이 현재 베어리 시 어, 채널 안에 있다. 그리고 나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 이 파란색 카운터 트렌드 라인 밑으로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레지니스 레벨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295로 바십니다 1.295가 이제 우리의 스로스가 되겠고요 우리의 타겟은 피보나치를또한번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17인 1.27158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 지금 현재 4시간 캔들이 베어리시 캔들로 좀 닫히면은 어, 스타스는약6 3핍정도 타겟은 약, 약 180정도로 어, 이제 1대3정도 비율의 거래를 할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1대3정도의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골드 한번 봐볼게요 골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파란색깔 보이시죠 업 트렌드가 계속해서, 업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빠진 모습이죠. 그렇죠? 베르시, 어, 이제 다운 트렌드로 빠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1205, 1205 레지센스를 만나, 어, 만난 후에 반응이 이제 레지센스를 만난 후에 1205 위로 나오냐 아니면은 레지센스를 이제 존중하고 밑으로 빠져나오냐 둘중 하나였는데 이것을 네시한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나오죠. 새로운 저점, 레지센스, 브레이크아웃,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어, 이제 이 움직임 안에서의 새로운 저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레벨, 이 레벨이 도 왼쪽을 보면은, 여기가 레지센스 레벨인 거를, 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또 트렌드를 따라서, 추세를 따라서 매도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거래, 어, 장기적으로 또할수 있겠습니다. 1대 4 정도의 비율 어, 이제 보면 되겠고요. 세무스는 어, 1,205, 그다음에 타겟은 1,160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60.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워요. 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어, 롱텀 트레이딩을 어, 스윙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어, 포지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엔, 파운드엔, 유로 달러, 유로엔, 파운드 달러. 그리고 나서 골드 봐봤는데요. 그리고 파운드, 어, 파운드 캐네디언 달러도 봐봤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세를 따라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성급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없이는 중요한 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또잘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